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 이거는 솔직히 좀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약간 뭐랄까 제가 낱낱이 파헤쳐지는 기분이라서 근데 사실 진짜 볼게 없어요 볼게 없는데 보여주실 싫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었지만 오늘 제가 제 가방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제가 매일 자주 사용하는 게 뭔지 같이 보여드리려고 하고 가방은 그냥 컨버스 가방이에요. 저는 컨버스 가방을 주로 데일리로 들고 다니는데 제가 진짜 못 들고 다니는 게 무거운 가방 못 들고 다니고 거추장스러운 가방 못 들고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컨버스 가방만 들고 다니더라고요. 이거는 리에서 구매한 거고 얘는 좀 단단하고 튼튼한 컨버스 가방이라 아! 같은 컨버스 가방이라도 흐물흐물 거리는 것도 못 갖고 다닙니다 이거 쓴지 1년 넘은 거 같은데 무한번 사면 은좀 오래 쓰는 편이라 요거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가방에 뭐 달려있는 게 많은데 얘좀 더러워졌는데 이 친구 보이시잖아? 이 친구는 제주도 갔을 때산 고구마 춘식이 고 그리고 이 친구는 펭귄인데 아쿠아리움 가서 샀던 펭귄이 그리고 주머니가 하나 있는데 가방에 여기에는 무엇이 들었냐면 바로바로 바로 어? 어디였대 여기에 원래 제가 줄 이어폰을 넣어 다니거든요 근데 줄 이어폰 제가 이 작은 주머니에는 보통 줄 이어폰을 넣고 다녀요 물론 저도 에어팟을 사용하긴 하지만 에어팟은 배터리로 사용이 되는 거다보니 가끔 배터리가 없을 때도 있고 그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줄 이어폰도 같이 갖고 다닙니다 그리고 카페 같은 데서 뭐 영상 보거나 음악 들을 때는 줄 이어폰이 편하기도 해서 굳이 에어팟 안 쓰고 줄 이어폰 갖고 다니기도 해요. 요렇게 갖고 다니고 그리고 가방 내부를 살펴볼게요. 가방 은 내부는 그냥 컨버스 가방이고 이쪽에 주머니가 하나 더 달렸어요 그래서 편하게 쓸수 있고 저는 이 주머니 달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 주머니 없으면 안 샀을 거예요 가방에 일단은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찐 인팁인 게 티가 나는 게이 파고다, 파고다 파일이거든요 제가 이거 사용한 지 최소 15년 됐을 거예요 제가 고등학생 때 파고다를 다녔었는데 아마 그때 파고다에서 받은 걸 거고 근데 이거 너무 튼튼하고 진짜 좋아서 엄청 튼튼해요 좀 더러워지긴 했지만 전혀 지금 쓰는데 문제 없을 정도로 튼튼하고 이 집게 부분도 굉장히 짱짱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잘 쓰고 있고 여기에는 제가 영어 공부하는 그런 스크립트들 이랑 뭐이런 것들 뭐디테이션뭐 단어 같은거 뭐 이런게 있습니다 지갑 지갑 이거 산지 몇년 된거 같은데 루이비통 지갑이고 반지갑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제 성격대로 산게 저는 일단 큰 지갑을 잘 못쓰고 반지갑만 쓰는데 손에 들어오는 사이즈여야 돼요. 이것보다 더큰 반지갑도 사봤지만 결국엔 약간 이 정도 사이즈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작은 사이즈의 반지갑이지만 있을 건다 있어요. 여기에도 수납공간이 이렇게 있고 열면 은 카드 넣을 수 있는 곳도 이렇게 있고 지폐 넣을 수 있는 곳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동전! 동전 넣을 수 있는데도 이렇게 양무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 하루경과 하루경과 하루경과는 제가 출출할 때 먹는 건데 제가 회사 다니면서 일하면서는 뭐를 잘못 먹어요. 그냥 뭐를 막 밥을 먹거나 하면 더부룩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편이어고 식사를 잘 못하는데 저는 먹어서 에너지를 채운다기보다는 쉬면서 에너지를 채우는 편이라서 먹는 거를 물론 좋아하긴 하지만 일하고 있을 때에는 먹는 거에 대해서 크게 흥미가 없는 편? 그래서 이런 하루 견과 같은 거 하나랑 우유 같은 거나 우유 같은 거한잔 먹어서 점심을 해결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보통 점심시간에는 진짜 쉬어요 약간 누워 있거나 잠을 자거나 하면서 쉬면서 체력을 좀세우는 편입니다 냅킨 같은 게 들어있는데 제가 비염이라 가지고 온도가 갑자기 급작스럽게 바뀌거나 그러면은 혈관성 비염이라고 해야 되나? 뭐 혈관 확장성 비염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그런 비염이라서 콧물이 자주 나기 때문에 냅킨이나 휴지를 들고 다니는 편이고 이거는 원래는 스티커 담는 통이었는데 이게 제가 평소에 먹는 약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런 식으로 약통 약통으로 들고 다닙니다. 치실 치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치실이에요. 전이 것밖에 안 써요. 이 덴티스트의 치실밖에 안 쓰는데 아무튼 저는 뭐 하나 마음에 들면은 계속 그것만 쓰는 편이에요. 이게 아. 어차피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조금 넓은? 약간 칼국수면 같은 그런 치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치아 사이에 이물질도 진짜 잘 빼주고 전 이만한 치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에어팟 이 에어팟은 에어팟2이고 케이스는 제주도 갔을 때 샀던 케이스 에어팟입니다 그리고 펜. 그냥 집에서 굴러다니는 펜. 모나미 펜 하나랑 얘는 삼색 볼펜.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 들어있는 삼색 볼펜. 펜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 파우치. 이 파우치. 이 파우치 자체도 제가 진짜 오래 쓰고 있고 좋아하는 게 이거 무인양품에서 산 파우치거든요. 근데 얘가 반투명이다 보니 속 안에도 굉장히 잘 보이고 물건 찾기도 쉽고 그리고 이렇게 각져 있는데 무너지지 않아서 어디 세워놓기도 편하고 여행가서도 사용하기 굉장히 편한 파우치입니다. 제가 진짜 애용하고 있는 파우치예요. 그리고 여기 달려있는 귀염둥이가 있어요. 귀염둥이가 보이실려나? 귀염둥이 키링 같은 게 있는데 이건 길 가다가 너무 귀여워서 구매한 키링입니다. 저는 작고 귀여운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런 소소한 힐링템. 뭐 열어보면은 사실 단초래요 단초란데 일단 템버린지 손소독제 번호는 요요 요 번호를 쓰고 있습니다. 그 제일 유명한 게 000번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얘가 좀더좋더라고요 어떤 향이냐면요 약간 풀냄새? 약간 그런 자연적인 냄새가 나서 000번은 좀 너무 상큼한 느낌이었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데 이건 어 자연스럽게 약간 허브향이나 풀냄새 약간 그런 냄새라서 그리고 그리고 제주도 갔을 때 샀던 거울인데 엄청 약간 때가 많이 탔어요. 때가 많이 탔는데 아무튼 잘 쓰고 있고 그리고 이거 구강 이거 뭐라고 하지? 구강 스프레이? 또덴티스트 거예요. 덴티스트 거고 입안이 너무 텁텁하거나 뭐 양치를 하기 힘든 상황이거나 할때한 번씩 쓰면 굉장히 상쾌해집니다 좀 매워요 좀 매운데 약간 매운 거 지나가면 엄청 상쾌해지고 입냄새도 확 잡아요 이거는 추천 추천 이거는 그 잔머리 픽서인데 제가 지금 머리가 단발인데 단발로 이렇게 자르고는 많이 안 썼는데 좀더 머리가 길 때는 제가 반곱슬이다 보니 머리가 좀 이렇게 지랄맞은 머리들이 좀 이렇게 올라와서 그런 거 진정시킬 때 많이 썼던 거고 이렇게 있잖아요? 얘를 얘로 요렇게 어이구야 이렇게 이렇게 잠재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잔머리가 지금 다 가라앉아서 고정이 됐거든요? 고정력도 좋고, 진짜로 제가 더 머리가 길었을 때 머리를 묶거나 그러면은 저는 잔머리가 좀붕 뜨는 스타일이라가지고, 그럴 때 되게 유용하게 썼던 제품. 잔머리 픽서. 잔머리 픽서. 그리고 립밤 제가 제일 자주 사용하는 립밤은 사실 바세린인데 바세린 다음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카멕스 튜브형이거든요. 밖에 나갔을 때는 바세린 대용으로 그나마 저한테 제일 잘 맞았던 게 카멕스가 제일 잘 맞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사실 화장을 안 하는 상태인데 저는 좀 덜어내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화장을 많이 안 하는 편인데 그래도 간혹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입술이라도 발라야 될 때가 필요할 때? 그럴 때 자주 쓰는 주기예요. 이니스프리의 프루티 스퀴즈 틴트. 햇빛이 말린 대추고, 로지쉘? 로지쉘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피부 톤이 어두운 편이라가지고, 약간 톤 다운된 립을 보통 선호하는데, 왜냐면 화장을 안 하기 때문에 입술만 너무 이렇게 빡세게 발라놓으면은 이질감이 들어서 좀 자연스러운? 제 피부톤에 자연스러운 걸 좋아해서 좀 이런, 이런 느낌의 색깔이에요. 톤 다운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진짜 약간 대추 색깔인데 붉은 느낌보다는 약간 불, 붉은 갈색 느낌? 저는 사실 쿨톤도 아니고 웜톤도 아니고 뮤트에 가까운 편이라 약간 보랏기 있고 회보랏기 있는 입술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요거 바닐라코 얘도 발라볼게요 이제 이 아래 발라놓은 게 바닐라코인데 조금 더 채도가 높은 편이죠 그리고 저는 입술이 많이 건조한 편이다 보니까 매트한 립이나 각질 부각된 립은 절대 쓰지 못해요. 근데 이거 둘다 각질 부각도 안돼 촉촉한 편이고 마스크에도 많이 묻어나지 않아서 필요 시에는 잘 쓰는 아이템입니다. 이거는 테라브레스 캔디예요. 테라브레스 캔디인데 만약에 뭐이 구강... 치치기로도 구강 스프레이로도 해결이 안 되는 찝찝함이 있거나 정말 양치를 할수 없는 상황이거나 그럴 때 양치를 한 것처럼 입안을 개운하게 만들어주는 캔디입니다. 그래서 뭔가 밥 같은 거 먹고 급하게 회의를 들어가거나 해야 될때 이거 좀 먹고 들어가면 은 완전 쌍쾌하게 완전 상쾌한 게 아니라 쌍쾌한 느낌으로 이것도 직장인들한테는 진짜 꿀템이에요 필요시에 아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라 정말 추천 추천 추천 자 이렇게 오늘은 파워인 팁 뼛속까지 인 팁인 저의 가방을 같이 봐봤는데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직장 있는 분들 중에서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하여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도 더 재밌고 공감 많이 가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빠이